하는 방법이랄까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과정이 음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도 지금 3일차인데 이것저것 헤매다가 다른 방송 같은 거 보고 거기서 좀 같이 게임하고 하면서 좀 대충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걸 조금 편하게 아니면 좀 뭔가 루틴을 잡고 하려면은 한세 가지 에돈이 필요하고요. 그 에돈은 어, 이렇게 탐캣이랑 실버 드래곤 레어 스캐너랑 위코라가 필요하더라고요. 어 커스포지 쓰면은 커스포지 에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포지에 탐캣 치면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어둠땅에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아네이이 설치해놨구나 여기 보자 이게 좀 가려져서 그렇지 여기 탐캐스트 투어의 Now i n c l u 어둠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버전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좀 길게 보나 아무튼 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버드래곤 면 레어 스캐너 이게 뜨거든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 뭐이코란다 있으시겠죠. 이코란다 있으실 텐데 이코라제 어, 주소를 남겨놓건데 을 어, 어디냐? 어잠실만요 이거 와고에서 찾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를 무제한의 만료 기간 없음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면 네, 여기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게 없으면 어 제거 트위치 방송에 보면 아마 제가 또 디스코드 주소 만료안 되는 걸로 만들어 둔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되니까 이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위코라라고 있어요 여기에 코르시아11 해가지고서 문자열을를 올려놨거든요 이거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코오라 가서 가져오기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다 아시겠죠 슬래시 w a 에서 위코오라 키고 가져오기에다가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고 완료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어쨌든 이세 개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개가 준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로 탐캣 탐켓을 깔면은 이렇게 별표가 떠요 이 별표가 이제 은퇴 나오는 위치인데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잡았을 때 무작위로 막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아니면 포탈이 열리면서 뭐 새로운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박매자 콘트롤즈 이두 개는 그런 식으로 잡는 거고 나머지는 대충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크레바는 제가 어... 꺼내오는 법뭐 그 뭐야 유튜브에 짧게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레리위크, 영웅추적자요릭바이브세자 있는 이 섬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남쪽 지역은 마을에 여기 가죽듣기 수송자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자살해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안 해봤고 어쨌든 저는 이거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애들 약탈자 야르코프는 위치에 가면은 바닥에 무슨 포탈 같은 게 있어요 포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소환진? 소환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열리면 은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르코프랑 그 다음에 어디있지 하나 더 있었는데 알수 없는 자 자이락스 이거 두 개는 그 소환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얘네 타고 들어갈 수 없을 때는 그 눌러도 사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떴을 때 가,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이제 막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사람들 몰려갈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별표랑 다르게 여기 해골에 마우스 되면은 막 이렇게 뜨죠. 이거는 실버 드래곤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코랄 받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 화면 위에 빨간색으로 쭉 뜨죠. 이 중에서, 어, 나락버섯 1을 먹는다 그럼 얘가 목록에서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목록에 있는 게안 먹은 거고 먹는 거는 목록에서 차례차례 사라집니다 되게 끔찍한 거는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 욕심이 있으면 근데 또 사람이 안할 수가 없죠 아무튼 그런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갖고 있으면은 또 사용법을 알아야죠 다른 거는 어, 설정 안 해도 되는데 음... 실버드래곤은 조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슬래시 시... 채팅창에 채팅창에 안보여구나 채팅창에 슬래시 실버드래곤을 치면 이거 설정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뭘 건드려야 되냐면은 아웃풋에 가서 플러스 누르고 사운드에 가서 이 사운드 오브 드럼을 끄세요 얘가 발견되는게 되게 많아가지고 발견될때마다 소리가 큰데 이 사운드드럼 꺼야되고 맨 밑에 가서 어 루트 사운드였나? 어 루트 사운드 이거를 끄시려면 끄시고 끄면은 이제 화면만 보일거예요 아니면 이제 소리를 바꿔주세요 소리를 안바꾸면은 지금 제가 바꿔서 어 못찾겠는데 막, 막 이상한 괴물 목소리로 막 장신구다 장신구 막 이러거든요 그게 북소리랑 같이 나가서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조금 조용하면서 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지역도 바꿔줘야 되는데 지역이 어디에 있더라 잠깐만요 이건가 보다 세 번째 있는 몹에 들어가서 쇠도 렌즈를 고르고 밑에 지역을 플러스 누른 다음에 여기, 나락, 이제 안 하니까, 나락 끄고, 나락에서 없음 눌러주고, 전체 하면 이게 다시 표시가 돼요. 없음 눌러주고, 레벤드레스도 끄고, 말드락서스 끄고, 몽환숲도 끄고, 승천의 보루 끄고, 추방제의 한, 뭐, 갈 일은 없지만 끄고, 이제 코르시아만 남기면 됩니다. 토르가스트 입구, 이거는, 어, 뭐지? 뭔지 몰라가지고 일단 켜놨거든요, 저는. 근데 뭐, 포르가스트 안에서 그건가? 어쨌든 요즘에 다 잡으니까 없음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끄면 됩니다 이게모비랑 아웃풋의 사운드만 설정을 바꿔주면 뭐 대충 쓸만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 이제 코르샤에서만 보이게 해놨잖아요 이 세계를 갖고서 움직이면은 막 표시가 뜰 겁니다 응. 전 에고 이 소리 나게 해놓은 건데,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둥지. 이게 찾아졌다고 하죠? 그럼 그때 보통 이 오른쪽 상단에 미니맵을 보면 돼요. 그럼 보물상자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둥지. 맞죠?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 보물상자가 너무 여러 명이 가서 먹으면은 없어지거든요? 뭐 2층 깃털 이것도 떴다 찾았다고 하네요. 아, 근데 뭐 먹기가 쉽진 않아요. 이거 맵을, 어, 블리자드 개발자가, 어우씨, 떨어질 뻔 했다. 자택, 아 자택 근무하느라고 그런지 되게 넘어가기 힘들게 해놨어요. 지형지물을. 일부러 좀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또, 또 이러네. 아무튼 잘 타야 돼요. 이거 나무 같은 거 올라갈 때. 그래서 누르면은, 혹시 위에 보셨나요? 여기 하나가 없어졌죠? 오, 잘 나왔네, 300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일 봄을 눌렀을 때, 사실 먹는 게, 어, 목표가 이런 거거든요? 연구, 분류된 연구물이 생기는 아이템을 먹으려고 이걸 루트하는 건데, 랜덤으로 나와요, 보상이. 지금 300개면 되게 잘 나온 거고, 막 48개,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건좀 랜덤이라서, 이거 매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최대치 채울 수는 없어요 저만해도 첫날에 다른 분들이랑 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적게 먹었으니까 비슷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n p c 한테 마을에 있는 n p c 한테 갖다 주면 기록관의 전서 이 평판이 올라가면서 분류된 연금을 화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보호음이나 도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NPC 위치는 코르시아 마을 동굴에 있고, 얘한테 와서 기록관 로시르. 이 분류 연구에 보탬이 될 유물을 더 찾아왔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판이 177, 연구물이 354. 이렇게 오네요.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도 잡아야 하죠 은퇴도 알려주거든요 이 실버드래곤이 근데 텀캣과 어, 실버드래곤 두개다 있으면 좋은 게이 실버드래곤 레어스캐너는 이 음성으로 되게 쉽게 쉽게 알려줘서 은퇴랑 일일 보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텀캣은 이 별표들이 은퇴거든요 위치는 아마 겹칠 거예요 레어스캐너라 레어 얘네를 잡으면 은 초록색 표시로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본캐 들고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잡은 거안 잡은 거 구분이 좀 편해서 어쨌든 실버 드래곤이랑 탐캐이랑이 위코라 3개 다 있으면 편합니다. 어, 이게 좀 충격적으로 짜증이 나는 게 일주일에 한번만 이 작업을 하면 되는게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본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몇시간이 걸려요 어제 제가 유명 스트리머 분 방송 따라가서 은퇴 서로 제보해 가지고 공대 짜 가지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나마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이 은퇴들을 은퇴 발표 탐켓에서는이 별표 표시죠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혼자서는 몇시간 걸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뜨는 애들도 있어요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크로크는 안 떴어요 크로크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록관의 전서 저는 지금 본캐는 3단계네요 이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6단계가 되면 음, 보험이랑 도관 작업을 할수 있죠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 은 이제 습격마차가 뭐 코르시아를 떠나 나락으로 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는 근데 안하셔도 돼요 저기 있죠 이거는 해도 저승석밖에 안주더라고요 위치는 이제 여기 코르시아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이건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도 많이 먹고 아제 본캐는 조금 오늘 조금 해놔서 이만큼밖에 안 남긴 했어요 이만큼 한데 한 30분 좀 걸렸나? 탐캣은 결국에 이제 은퇴하는 데 쓰는 거고, 어 레어스캐너랑 이 위코라는 일일 보물하는 거죠. 그렇게 은퇴랑 일일 보물을 해서 기록관의 전서, 평판과 분류된 연금을 화폐를 모은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탐 그래 근데 탐캣에서 이 보물에다가 마우스를 대면은 사용법이 나와요. 보물을 어떻게 여는지 그런 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음, 아 이제 균열 보관함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는 여기서 말고 다른 위상으로 들어가야 해요 어 메카곤 해보신 분들 있나 메카곤에 보면은 약간 좀 배경이 빨간색인 이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있었죠. 작업이 그것처럼 여기에도 있는데, 웹에 보면은 지금 애도는 이거를 다 깔면은 이렇게 균열 차원문이 보입니다. 이 위치로 가면은 차원문이 있는데, 차원문을 들어가면은 어... 막 되게 망령 같은 게 많은 세상이 나와요. 그게... 한군데 들어가볼게요 아진 들어가면 안되겠다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있죠. 그렇죠? 맵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 열쇠를 쓰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열, 열쇠가 없나? 균열 아 열쇠가 없, 없네 이거 평판 4단계 되면은 살수 있는데 제가 아직 3단계라 근데 이거 붕괴하는 균열석이라고 이것도 있는데 얘는 열면은 파티원이 같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 생겨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은 어... 되게 유령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발 묶어 버리는 스킬 스 애들도 있고 해서 혼자서 하긴 조금 쉽지 않은데 저는 양꾼이라 막 죽척하고 막그 철수로 다리 묶은 거 풀고 하면서 어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네개를 먹으면 되는데 이네개가꽤 보상이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보상 주는 수락만 하면 보상을 주는 퀘스트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균열 보관함도 먹으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열쇠는 은퇴 몹 잡다 보면은 랜덤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4단계가 되면은 아까 그 기록관 로시로한테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공대원이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나락에서 그조발의 상자를 끌고 와서 루트하면은 보상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이거 설명으로 하기가 저도 제가 저도 약간 좀 얻어 타 가지고 버스 탄 거라 제가 아직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고 이 상황에서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설명할 게 있나 아 맵에 켜서 여기 마우스 대면 이거 레어 스캐너 실버드래곤 거 같은데 잡은 거 이렇게 나오고 못 잡았지만 어... 젠이 됐었던 말보그 같은 거 카운트가 1이 되어있지만 빨간색이죠 초록색은 잡은 거예요 야르코프랑 망령이랑 영혼 추적자 말보그는 카운트가 됐지만 잡질 못했어요 제가 딴거 가느라고 얘가 1시간 전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1시간 사이에 또 나왔을 수도 있고 제가 그때 근처에 없었던 것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탐캣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잡은 걸 표시해 주긴 하는데 뭐, 탐캣 없으면 여기다 마우스 대가지고 잡은 거 확인할 수도 있겠죠 실버대본 하나만 있어도 근데 직관적으로 탐캣이 보기가 편한 거 같네요 맵을 켰을 때 바로 볼수 있으니까 음뭐또 설명할 게 있나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었나? 대충 여기까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